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내려가 있 어. 이제 괜찮아졌어요? 음,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오늘은 이 스케일을 가지고 좀더 어려운 테크닉을 배워볼 거예요. 스케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제그 테크닉을 오늘은 최린이의 곡으로 배워볼 겁니다. 오늘 최린이를 가지고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C스케일을 리뷰하는 거고요. 두번째는 어, 같은 노트 앞에서도 손가락을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될거예요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바꿔야지 스케일을 좀더 부드럽게 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테크닉 곡으로 여러분들과 재밌는 곡을 한번 쳐볼까요? 타란 악보를 보세요 여지껏 우리가 쳤던 거하고는 달라요 어디가 다르죠? 어? 누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희진이가 얘기했나? 오, good. 높은 음자리표 어, 원래는 위에는 높은 음자리표고 밑에는 낮은 음자리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둘다 높은 음자리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죠? 간단하죠 오른손은 F, A, C니까 미들 C에서 올라간 C를 치면 되고요 왼손은 응! 믿을 C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노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먼저 오른손만 연습할 거랍니다. 악보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먼저 악보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악보를 볼까요? C, D, E, C에서 첫 번째를 딱 보면 첫 번째 마디는 C 스케일, scale. C 스케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스케일은 어떻게 친다고 그랬지2 블랙키, 자 까만 것만 두 개는 one, two, three. 그다음은 one, two, three, four, 1, 2, 3, 그 다음은 1, 2, 3, 4, 5 그래서 1, 2, 3, 2, 3, 4, 5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자, 선생님이 치면서 손을 붙였는데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치는지 손가락 번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원래는 한개씩 쳐야 돼요. 벗듯이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는 C 스킬이니까 됐고 두 번째 마디는 skip down, down이니까 line to line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 요새 다시 C로 가요. 그리고 또스킵하고요그 다음 스킵 다운, 끝그 다음은 또 똑같은 노트인데 아,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있어. 같은 노트지만 손가락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어? 우리 띵띵이 할때 빨리빨리 발을 바꾸듯이 손가락도 통통 튀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하죠? 띠고띠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이 자리를 빨리 비켜줘야지 그 다음 손가락이 같은 음을 정확하게 칠수 있답니다 오늘의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됐고, 그 다음 마디를 보면, 음, C 스케일을 쭉 내려가죠? 오케이. 어떻게? 5, 4, 3, 2, 1. 5, 4, 3, 2, 1. 있는 손가락 다 쓰세요. 그 다음, 네, 3번이 위로 올라오죠? 그 다음,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C에서 쭉 내려온 뒤에, 스킵업, 스킵다운 다시 스킵스킵해서 G를 간 뒤에 스킵다운 그리고 여기는 A 어? 선생님! 여기는 같은 노신인데왜안 벗겨져요? 어, 원으로 바꾸고 나면 다시 원을 치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그냥 투투 같은 노트를 같은 손가락 번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벌써 해결됐어요. 아, 그닥 어렵진 않죠? 그러면, 그 다음 줄은? 음, 첫 번째 두 마디는 똑같아요, 또. C scale. C, D. 손가락 번호 1번. 2, 3, 4, 5. 올라가고요. skip, skip, C, skip, G. 그리고 여기는 손가락 번호를 바꾸고 다시 또 바꿔줘야 돼요. 세 번째 말이죠. 그 다음. C, G, E, 스킵 스킵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려워요. 노트는요, 아래로 한칸 내려가는데 이 노트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크로스로브를 해서 손가락 p 번을 i 번 s 로 올려줄 거예요. 크로스로 s 그다음 G, 오늘 처음부터 첫 번째 파트까지만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그 다음 줄이 노트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손가락 고호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자그 다음 줄 넘어가면 Right Hand는 D 그런데요 손가락 2번이 아니고 1번으로 치대요 왜? 이거보다 더 낮은 힘은 없거든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니까 자 그래서 One Step Up Down Up Up 그리고 그 다음 G 그리고 나서 여기인데요 스텝다운인데 손가락 번호를 이렇게 2번을 들고 2번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빨리 음. 하고 나서 C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손가락 번호를 그렇게 바꾼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C, G 이어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손가락이 작은 학생들은 여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작아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뛰고 가도 돼요 하지만 손가락이 커서 붙일 수 있다면 붙여보세요 얼마나큰지 선생님 보게요 <웃음> 자 이렇게 펼치고요 그 다음 노트는 다시 뒤로 갑니다 스텝업 스텝업 step down 인데 finger n one. C B A G F E D. C B A G F B, How do you do that? What do you do? Skill Skill Skill Skill Skill Skill Skill 는 k i l l s k i l 그 다음은 또 C로 가서 C 스케일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2, 3, 1, 2, 3, 4, 5 이렇게 C 스케일이 되고요 그 다음은 스킵, 스킵, C, 스킵, G 똑같은 노트인데 손가락 번호 바꾸세요 그 다음 2번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2, 5, 4, 2, 1,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카운트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오른손에 담았어요, 지금 어때요? 어려워요? 조금 어, 헷갈려요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노트를 자세히 보면은요, 알수 있는데 문제는 빨리 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빨리 치지 말고요 천천히 연습하세요 먼저 오른손을 그래서 오른손을 먼저 열번 치고 그다음 왼손으로 넘어가세요 왼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왼손이오우 노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림처럼 보시라고 했잖아요 자 C에서 스킵 스킵이니까 그 다음 노트는 어떻게 되죠? C는 그대로 있고 위에 두 노트만 스페이스 첫 공간으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노트는 손가락 번호가 21으로 이렇게 가요. 어? 이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치는 방법은요 1번을 살짝 밀어주세요 그리고 2번은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1번이 얼마나 빨리 옆에서 왔다갔다 하느냐가 이 코드를 잘 치는 특닉이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노트는 C 코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노트는 오! 아래는 C인데요 위에는 두 개가 올라가요 요렇게 그리고 시 C코드로 돌아오죠 그 다음 또 C코드예요 그리고 또 C코드고요 그 다음은 오! 그 다음 코드는 뭔가 좀 복잡해 보여요 어! 위에 둘은 붙어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아래로는 한칸 내려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자, 핑키 아기 손가락이 밑으로 요렇게 내려가줘요 그래서 이렇게 된는 코드랍니다. 그래서 지금 쭉 여기까지 보면 코드가 세 종류가 있어요. C 코드가 있고요. 아래는 그대로 있고 위에가 올라갈 이 모양의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음자 C 코드에서 위에 두 개는 나란히 붙어 있고 아래 음이 내려갈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G코드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건 G7코드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코드 이름을 우리가 지어 줄게요 이거는 C코드고요 이거는 F코드예요 그리고 얘는 G7코드라고 부를게요 어?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름이 있잖아요 지민이도 있고, 효주도 있고, 혜민이도 있고, 지원이도 있고, 지유도 있고, 혜진이도 있고 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응. 그런데 어떻게 개념 왜 지유예요? 글쎄요? 지유 엄마가 그렇게 지어주셨나? 지우 아빠가 지어주셨나? 똑같아요. 코드도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선생님 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름을 외우세요. 친구들 이름 외우듯이. 그래서. C코드는 이렇게 쓰고 F코드는 이렇게 쓸 거고요 그다음 G코드는 줄사코콜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왼손을 딱 보면 무슨 코드인지알수 있게 이거는 C코드고요 F코드고요 C코드고 오! 얘는 뭐예요? 얘는요? C코드의 모양이 변한 거예요 이 G를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요 G가 뚱 그리고 나머지 조음이 있고요 똑같은 코드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리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C코드의 자리바꿈인데요 얘를칠 때에는 어, 이두 개는 그대로니까 원투로 기억을 하고 이 G가 아래 쥐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누가 빨리 빨리 잘 치나 한번 쳐보세요 어렵나요? 조금 어려워요 아마 연습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C코드의 자리바꿈 코드고요 그 다음 코드는 어떻게 보이죠? G 하고 스킵이고요 또 스킵된 노트는 없고 그 다음 스킵이에요 그래서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아래 두음과 위에 하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C예요. 그러면 오늘 코드는 다 배웠어요. 오 어려워요. C 코드가 있고 스 코드가 있고 G 사은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C 코드의 자리를 바꾼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인데얘뺀 예, 스킵이에요 세 번째 음을 뺀 스킵 그 다음 C 또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조금 복잡은 해요 왼손을 따로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하고 왼손 따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박자 무시하고 코드만 칠게요 원, 투, 레디, 고! 원, 투, 다음 코드. 있어요. 연습을 하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 따로 연습하고 왼손을 따로 연습한 뒤에 두 손을 같이 붙이는 거랍니다. 1 n e one, one, n d n a man. 점심때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치면 정말 잘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만이라도 10번씩 꽂 치세요 꼭 10번 안하고 잘칠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레슨에 뭐 배웠죠? 음! C 스킨 올라갔다 내려갔다 복습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루틴에서 손가락 번호 바꾸는 것도 했고요 그다음 왼손 C 코드 F 코드 G 사운드 코 이렇게 생긴 모양들의 코드를 바꾸는 거를 배웠죠. 자, 테크닉 곡은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곡도 다른 노래들보다 재미 없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지루해요. 꼭 수학 문제집 푸는 것 같아요. 산수 문제집이요. 재미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풀어야 좀더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찾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재밌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